팁으로 볼 때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중간에 맞지도 않고 팔다리도 막 이상한 거 같고 하나, 둘하이 마지막 에이 오케이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호 씨, 레슨 2회차인데 오늘 어땠어요? 쉽지 않죠, 생각보다? 팁으로 볼 때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중간에 맞지도 않고 팔다리도 막 이상한 거고 그래도 레슨 이래 몇번더 하다보면 이렇게 팔다리가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이래 움직여질 거예요 사람다워질 겁니다 아 연습해서 그렇게 돼야죠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네, 계세요 찬호씨 오늘도 그 공원 주고 가면 내가 경찰서 신고합니다 아, 공주야지아네 아, 공주어야죠 레슨 했으면 네. 공을 춥고 가야 다음부터. 알았죠? 네. A few moments later. 아. 공죽는게더 힘드냐, 치는 것보다. 더 좋다. 아. 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같이 쳐 드릴게요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테니스를 배우시나 봐요? 네. 어떻게 하셨어요? 옷은 제가 더 프로 같은데. 공을 함께하게 네. 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아, 어떻게 줬죠 아, 공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네.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탑으로 커다만 해주고 이뭐 뭐, 뭐, 농사지어요? 에? 네? 네? 농사지어요? <웃음> 아 참...